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레노입니다. 근본에 반영된 1.7 패치를 적용시킨 후 오랜만에 시즌쓸때 만들었던 마을로 다시 돌아와봤는데요. 확실히 UI, UX가 개선이 돼서 그런지 상당히 깔끔하고 인지하기 더 쉬운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나저나 최근 들어서 이 파운데이션 게임의 다음 업데이트 방향 즉 노드맵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금번 시간에는 게임사에서 기획한 2021년도 노드맵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1년도에 계획된 노드맵은 크게 세가지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첫번째 UI UX 개선, 두번째 Core 2, 세번째 Core 3라고 게임사에서 목표를 잡고 진행중입니다. 다만 이중에 첫번째 업데이트인 UI UX는 현재 릴리즈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번째 업데이트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죠? 첫번째 부동산 투자 개념 도입입니다. 해당 패치부터는 여기서도 부동산 집중 투자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 구역 혹은 건물에 부동산을 집중 투자를 진행할 경우 그 주변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마 투자에 따른 주변의 긍정적 부정적 요소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잘 고려를 해야 될것 같아요. 두번째, 건물 부식 개념 도입입니다. 건물도 부식이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워크샵 및 일자리가 하나 더 생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수리를 위해서 수리 툴도 필요하겠죠. 참고로 빌딩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건물 생산성 등 주요 수치에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최악에는 사용 불가 상태까지 된다고 하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세번째 추가 UI UX 개선입니다 아마 업데이트 1.7의 2차 개선으로 해당되며 접근성 및 메뉴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1.7 버전의 피드백을 받아 반영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번에는 마지막 업데이트인 코어3를 설명드려야겠죠 4.3 업데이트부터는 나이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심도 있는 요소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저도 시즌4를 조만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 구성 및 노화 반영입니다. 드디어 인간의 수명이 게임상에 반영이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의 삶이 반영이 될텐데 노동 가용 인력, 식량 등의 요소가 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는 도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나이도가 생길듯 합니다. 두번째 질병 도입입니다. 조만간 병원 및 치료에 관련된 건물및 자원들이 새로 생성이 되겠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흑사병만은 안났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묘지 추가입니다. 인간의 삶이 다하게 되면 묘지에 안장이 될거고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추모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번째 맵 가장자리 구현 상세화입니다 맵급자락에 도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쓸모없는 구성에 시야도 제각각인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의 개선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다섯번째, 다양한 생태계 환경 도입입니다. 아무래도 여러가지 지형들을 제공할 모양입니다. 추후에 사막이라던가 늪지라던가 이런 지형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여섯번째, 토양 비옥도 반영입니다. 이 부분은 농사 및수확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주에는 농사에 더 효율적인 지형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 즉 좋은 땅과 척박한 땅을 고려해서 도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일곱번째 조약돌 도로 도입입니다. 이 조약돌 도로는 마을의 효율성을 올려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도시 건설 게임과 기스, 비슷한 형식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태까지가 메이저 패치 3가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외에도 게임사에서 기획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아래 내용들은 아직 릴리즈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 영토 확장 및 조사 시 스토리적 요소 및 이벤트 추가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조사관을 보내거나 골드로 구입하면 완료되는 요소였습니다만 추후에는 어떻게 구성이 될지 지켜봐야겠죠 두번째, 시민들의 탈것 추가입니다. 이게 추가가 되면 추 운반 수량도 늘어날까? 그렇지 않을까? 세번째, 주택 밀집도 추가입니다. 현재는 2단계 업그레이드 밖에 안됩니다만 3단계는 어마어마하게 웅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번째, 도시 안전도 수치 추가입니다. 아마 이전보다 수비 건물이 좀더 많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번째, 새로운 동상 추가입니다. 아마 동상마다 새로운 능력체가 있을텐데 차후에는 어떤 동상이 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여섯번째, 맵 표시, 자원 등의 수치 상세화입니다. 자원 통계부터 시작해서 기타적인 레이어들에 대한 설명이 좀더 친절해질 듯 합니다. 일곱번째, 맵 생성기 추가입니다. 여덟번째, 목장 개선입니다. 지금도 목장이 있습니다만 현재보다 알고리즘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 외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확히 어느 부분을 개선했다는 표시가 없으므로 일단 위의 것들이 추후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세 가지 대형 업데이트 계획 이후에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금번 2021년 세계 대형 업데이트 이후에는 아직까지 계획된 플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맵 에디터, 신 모드, 포토2 그리고 캠페인 모드들은 추후 DLC를 통해 공개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파운데이션 2021년도 로드맵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업데이트 2와 업데이트 3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연도 말에 아마 새로운 마음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네요. 저도 조만간 시즈4를 다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후에 추가적인 정보가 나올 때 다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레노였습니다.